십자 가를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 너는 기억하고 있 나,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, 원 허락받았다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. 어장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죽게 내 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 시. <목소리도> 지. <목소리도>